안녕하세요 평만든남자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요요 7900X 3D 리뷰입니다 이게, 샘플이 국내에 늦게 풀렸거나, 아니면은, 샘플이 아예 안 풀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벤치 올리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구해서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뭐, 7900X3D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올리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좀 있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7950X3D가 가격이 제법 올랐습니다. 이거, 그, VAT 별도라고 돼 있잖아요. 699달러가 출시됐고. 그럼 대충 1300 곱하기 하면 90만원 정도인데, 90만원에 VAT 포함하면 99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114만원을 팔고 있습니다. 물량도 없고 잘 팔리다 보니까 너무 짱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직접 물건 받으려고 해도 거의 저기에 준한 돈을 내야 돼요. 112만원, 115만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대원쪽에 물건이 있었으면 그보다 훨씬 싸게 받을 텐데, 어, 여튼, 대원에 지금 물건이 없을 정도로 인기에 팔렸기 때문에 저 물건은 저렇게 비싸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7 9 0 3D는 저거보다는 가격이 덜 오른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VAT 별도 599달러니까 대충 80만 원 정도 될 거고, 뭐 VAT 포함하면 88만원, 90만원 사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91만 4천 정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제품이 원래 한 10만원 초중반 차이 나야 되는데, 백 달러 차이니까 13만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거의 20만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 둘이 게이밍에서큰 차이가 없다면은 난 7800x 기다리기엔 좀 멀고 어 7900x 세일서 사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둘이 사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전님 이거 cpu 두개의 기반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밑에 아이오다이가 있고 CCD가 두개 있는데 이 CCD 하나에 8코어 기반이고 그래서 두 개니까 16코어가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어 하나는 이제 3D 캐시가 들어있는 CCD란 말이에요. 그래서 8코어에 3D 캐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이게 뭐다? 7 9 5 0 x 3 d 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뭐 구조야 똑같은데 크기가 똑같고 뭐 지금 제가 크기좀 다르게 그랬지만 CCD 두개 들어가 있고 밑에 IO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이거 하나에 6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3D 캐시 들어가 는 것도 6코어 3D 캐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다 보니 요새 게이밍에서 6코어는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8코어 기반이 아니니까 8 플러스 4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6 플러스 6이니까, 손해를 좀 보는 게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부 좀 하셨네요. 왜8 플러스 4로 안 맞느냐 하면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저 8코어 만들다가 불량나는거 6코어로 만들어 팔면은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6코어 만드는 게 맞고요. 그리고 8 플러스 4로 서로 다른 다이를 박으면은 구조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뭐, 이유야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8 플러스 4로 만들었다 쳤을 때, 실제로, 7950이랑 성능 차이도 거의 없을 거고요 게이밍 기준으로 그래서 6호를 일부러 만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은얼마 떨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멀티 성능이그은 7900X랑 똑같을 거고요 거의 아, 어, 조금 자세하게 두 제품 비교할 수 있게 그럼 FHD, QHD, 4K까지 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펴보죠 일단 FHD에서 4090, 아예 높은 글까지 쓰긴 했어요 음. 이런 거 썼을 때 프레임 비교를 보겠습니다 로스트하켓는 8%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최소 프레임은 10%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죠 꽤 차이가 큽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도 뭐 8% 정도 차이 나니까 적은 차이가 아니고요 보드랜드도 6% 적은 차이 아니죠 매트레스데스는 워낙 고사인 게임이라서 차이가 늘 별로 안 났습니다 여기서도 별로 안 나요 포르자도 별로 안 나는 편이죠. 뭐, 이전 리뷰 보셨으면 아실, 아실 거예요. KS랑, 요, 3D랑 리뷰. 거기서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상구지 토탈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6코어 기반인 CPU가 살짝 이겼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8코어가 이기진 않아요. 그리고, 뭐, 섀도우 틈레이더나, 디비전, 사펑, 이런 거는, 아, 그래도 7950X3D가 이기네요. 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쭉 봤을 때, 이길 때는 꽤 차이가 나죠. 8%, 뭐, 6%, 14%,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는 건딱한 게임인데, 뭐, 4, 5%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구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 정도 평균 프레임이 이기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는 7, 8%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FHD에서는 7900X3D와 7950X3D는 꽤나 차이가 납니다. 거의 i5와 i7의 비교가 될 정도로 두 CPU는 게임 격차가 좀 나거든요. 얘네들도 격차가 나요. 아, 뭐, 그렇다고 7900X3D가 i5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i5보다는 프레임이 잘 나오겠죠. 여튼, 이게 레모버 하더라도 어차피 7900X3D도 레모버가 되기 때문에 그 격차는 똑같이 벌어집니다. 보이시죠? 레모버 하나, 아나나 똑같이 7종 게임 4%, 9종 게임 5%로 벌어지고 최소 프레임도 거의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FHD에서만큼은 7900X3D가 무슨 노력을 하든 7950X3D를 이긴 어렵습니다 격차가 꽤 큽니다 그럼 KCD는 다를까요? 4 0 9 0에 KCD 가봅니다 근데 사실 4 0 9 0에 KCD 가봤자 4 0 9 0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CPU 영향은좀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로우 프레임, 최소 프레임 유지에는 10% 가까이 차이 나고요. 평균 프레임 똑같이 5% 차이 납니다.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보면 FHD랑 QHD는 7950X3D의 완승이라고 봅니다. 그냥. 확실하게 둘이 격차가 있어요. 6코어 기반의 6코어 플러스 6코어의 7900X3D는 8코어 플러스 8코어의 7950X3D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전력 소비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게이밍 돌렸을 때 기준을 보면 은약1 0트 정도 차이 나는데요 1 0트 정도면 은 성능이 그 최소 프레임파워가 10% 올라가는데 1 0트 올라간다 그 정도는 감사할 만하죠 그래서 이 전력소비랑 차이도 많이 난다고 하기 좀 어렵네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X73 썼을 때 둘이 온도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팔라딘 썼을 때는 7 9 0 0 x e d 가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내 온도가 좀 달랐습니다 7 9 5 0 x e d 는 아직 한참 추울 때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실내온도 18도에서 찍어서 80도가 나왔고요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2 5도 찍어... 아팔라딘 참... 7900X3D 같은 경우에는 2 5도 찍어서 84도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옛날 온도는 비슷하거나 7900X3D가 한 1,2도 낮을 것으로 예상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팔라딘으 돌려도 시네벤치 온도가 스로틀링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픈 케이스 기준으로 돌렸으니 한여름 감안하고 여러분 인케이스로 쓴다 쳤을때는 RC1800 정도면 은 790X3든 7950X3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색신 120 SE 쓰든 아니면 뭐 AG620 쓰든 G6 쓰든 그런 이제 트윈타워형 공냉 쿨러 쓰시면 커버가 될겁니다 작업용도로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4K 기준으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이 정도 샀다. 100만짜리 CPU 샀다. 그러면은, 래카를 보통 4090이나 4080을 쓸 거고, 대부분 경우는 4K 해상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경우로 보면은, 음,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로아에서만큼은 확실히 AMD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배그도 AMD가 살짝 더 유리하게 보여주고요. 근데, 뭐, 그 뒤에 보더랜드나, 메트로, 포로자 이런 거 보면은, 뭐, 어찌하띠치락 해요. 인텔이 잘 나오는 상구주 토토 같은 것도 있고, 셋업 툰레이더도 인텔이 좀더잘 나오네요. 디비전도 인텔이 좀더잘 나오고요. 뭐, 디비전은 전통적으로 인텔이 원래 좀더잘 나왔죠. 사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등비등하고. 그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최소 프레임은, 아, 1%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분명히 7950X3D가 좋긴 한데, 이 정도면은 3프레임 차이라서 체감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7900X3D는 이 KS와 1% 프레임이 거의 똑같다. 평균 프레임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종 게임 보든 9종 게임 보든 솔직히 1프레임 2프레임 차이나는 거 여러분 체감이 되겠어요? 안 된다 고 보시면 돼요. 결과졌을 때 게임에서는 4K에서는 자 레모블 하지 않는다면 KS든 900 3D든 950 3D든 다 똑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K 기반으로 생각하신다면 7900 3D가 비교적 가성비예요. CPU 가격이 이거 둘이 비슷하고 여기에 좀 유독 좀 비싼 편인데 보드랑 쿨러 가격이 7900X3D가 훨씬 싸게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덕분에 케이스도 비교어서좀더 저렴한 제품쓸수 있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4K에서는 7900X3D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좁혀집니다 결국 뭐 13900KS랑 7950X3D도 얼마 차이가 안난 거는 이거 글카가 일단 먼저 한계가 걸리는 4K 해상도기 때문에 c p u 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그런 거고, 13900KS도 아시드피 q c d 랑배치로 넘어가니까 70X3D한테 살짝 밀리는 느낌을 보여줬죠.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역시 4K쯤 되면은 최상위 CPU에서는 그리 격차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7, i9, 그리고 7900X3D, 7950X3D는 사실 4K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근데 여기 i5는 못 껴요 i5는 4K 와도 한 5%, 많이 쳐질 땐 7% 정도 밑에 쳐집니다 걔는 못 끼고 진짜 상급 CPU들만 매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얘네들 작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티 성능을 돌려봤습니다 일단 음, 13900K 같은 경우에는 한39000 정도 나와요, 시네벤치 기준으로 그리고 7900 같은 경우에는 27000점 그리고 7950 같은 경우에는 36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티 성능은 그900 케이스나 900이 더 높게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좀 함정이 있는게 시네벤치 멀티 성능이 분명히 더 높지만 실제로 이제 작업을 돌렸을 때는 이 시네벤치 점수 10% 차이는 생각보다 영향을 못 끼칩니다 실제로 돌렸을 때 790X나 790X3D가 13900K보다도 잘 들어간 작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게 이 코어가 일부 작업에서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캐시용 작고 클럭도 좀 떨어지고 뭐, 요런 게. 아니면, 그래 많은 스레드 한꺼번에 다쓸수 없어서, 스레드만 이빨 키워놓은 인텔 쪽에 약간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가끔 느끼거든요. 내가 그, 인코딩에서 내보낼 때, 16스레드 정도는 거의 풀로 쓰고, 24스레드도 거의 풀로 쓰는데, 30스레드가 넘어가면 좀덜 쓰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스레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끝에 있는 일부 스레드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에서 사실 7950이랑 13900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900은 걔네들보다는 다소 처지겠죠. 27000점이니까 이게 뭐, 올려치기를 해줘봤자 얘는 3만 점이란 말이에요. 3만 점이면, 만점 차이 나는, 뭐, 13900K를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나마 좀 비슷한 게, 그래, 13700K랑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작업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가성비는, 차라리 그냥 7950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8, 9000점 차이 좀 나니까요. 그래서, 게이밍 가성비, 4K로 보면은, 7900XD가 낫다. 작업을 생각하면은 7950X3D가 약 15만에서 2 0만 비싸더라도 유리할 것 같다 정도가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해상도에서는 분명히 7950X3D가 좋다 아그데 결론은 뭡니까? 음 결론은 낮은 해상도에서는 둘이 분명히 체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7950X3D가 좋고 고해상도로 쓸 때는 둘이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13700K 사든 7900X3D 4든좀 저렴한 쪽으로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4K급 이상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적인 요소까지 따지자면 사실 790X3D가 좀더 구매할 때 유리하지 않느냐 가격적인 포지셔닝을 봤을 때 둘이 격차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 리뷰 결론은 나는 기왕 살 거면 7950X3D를 살것 같다 왜 7950X3D가 지금 시장에 품절하고 웃돈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입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도 웃돈 주고 사는 얘기가 아니고 3월 말쯤에 뭐 추가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쯤 돼서 사시면 은 그래도 그래 좀 너무 비싸지 않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막 조급해서 지금 저렇게 웃돈 주고 사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X670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CPU 가성비 비교표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스케줄 한번 잘 조율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바이바이.